앱 캠페인에는 어떤 광고 소재가 잘 맞을까요? 핵심은 다양한 유형의 소재를 다양한 테마로 올리기입니다. 앱 캠페인에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HTML5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SN 유형마다 서빙되는 광고 인벤토리는 보시다시피 모두 다릅니다. 여기 회색 점들 각각을 광고 인벤토리라고 생각해 볼까요? 텍스트만 올리시면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추가하시면 쓸수 있는 인벤토리가 이렇게나 확장됩니다. 여기에 비디오와 HTML5까지 올리면 구글의 모든 인벤토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HTML5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지와 비디오는 반드시 올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미지 올리실 때이 10개의 사이즈로 올려주시면 이미지 인벤토리의 95% 이상을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1,200, 628은 두루두루 활용도가 높으니 꼭 포함시켜주세요. 비디오는 인벤토리를 떠나 광고 캠페인 휴일 측면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비디오를 추가하시는 것만으로도 전환수가 15%가량 증대되거든요. 보통은 가로형 비디오만 올려주시는데 세로형, 정사각형 비디오도 반드시 추가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폰을 세로로 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형 비디오가 좀더 몰입감 있게 화면에 더꽉 차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광고를 보여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저의 행동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구글 레즈 캠페인 탭에 들어가셔서 광고 에셋을 클릭하시면 에셋별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적 그룹화 컬럼에서 아주 좋음이 내 유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광고 소재입니다. 낮음이라고 나온 에셋은 2주 정도의 주기로 교체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아주 좋음이나 좋음이라고 나온 에셋도 한 달이 지나면 가급적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이미지는 20개 모두 올려주세요. 4개에서 5개의 테마를 4-5개의 사이즈로 변형하시면 됩니다. 비디오도 역시 20개 모두 올려주셔야 하는데요. 2개에서 4개의 테마를 가로형, 세로형, 정사각형, 길이도 짧게는 11초부터 길게는 2분, 3분까지 다양하게 변형해주세요. 베스트 전략 이미지, 비디오 20개 꼭 기억해주세요.